안녕하세요. 세정입니다. 네. 터트보도록하겠습니다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이게 처음 못했는데 저도 무섭네요 잠깐만 어떻게들어야 돼? <웃음> 와진무무서워 가장 기억에 남는 있어름빅 매치 상대는 어요이이이 음, 겉보기엔 굉장히 왜소해보이고 작아보이는데 힘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세, 선배님과의 그런 대결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? 음 이건 아직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가방 안에 뭐 노트북 하나 뭐 틴트 하나 휴대폰 하나 들고 그러고서는 뭐 서점을 간다던가 마음에드는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땡기는 거 하러 가는 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단발 vs 장발 아저 이거 진짜 최근에도 고민했는데 장발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단발에 대해서 아직도 못읽고 있는데 단발때 사진을 보면 장발이 낫구나 싶더라고요. 의답! 가장 최근에 연락한 구구단 멤버는? 좀 많은데? 좀 많은데? 일단 나영언니! 나영언니가 오늘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앞머리 자른 거잘 어울린다고 연락을 했고요 아 제가 어, 얼마 전에 음중 MC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나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나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언니하고도 연락했고 거의 다 연락한 거 같은데? 자주 사용하는 이모지는 이모티콘 얘기하는 거죠? 저는 그거 이게 하트키 있고 이게 하고 있는 그 있거든요 약간 뻘쭘할 때나 뭐 엄마 해주세요 할때 이런 거 씁니다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만약 동물이었다면 어떤 동물이었을까? 저랑 같이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 저의 언니 역할로 나왔던 시원 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인데 금붕어 같다고 제가 사실 많이 좀. 네, 활발하기도 한데 정신 없기도 하고 좀잘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주황색 깔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그 모습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서 금붕어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금붕어 같다 <놀람> 요즘 나의 애창곡 한 소절 아 애창곡 송아예님의 새사람 노래가 좋더라고요 니가 생각나서 눈물을 참다가 내 답을 기다리는 그 눈에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, 아무 말도 못했어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슬퍼요. 어쩌면 공감할 수도 있는 가사들이잖아요. 아, 최근에는 근데 이렇게 좀 시적인 가사보다 직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좀 많이 나와서 연구 중인데 저도 어떻게 써야 할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맥주 한캔팍까 가지고 시원하게 포크 꼬락 꼬락, 꼬락 꼬락 꼬락 먹으면서 TV를 탁 보다가 잠이 드는 그 순간 <웃음> 겨울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아~ 예쁘다 호빵. 저는 그 말랑말랑한 호빵에 팥전팥 알갱이가 살아있는 걸 싫어요. 팥이 이렇게 다 으깨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호빵 끈끈 호빵 호빵 좋아합니다 완료 <웃음> <웃음> 안녕 네 지금까지 세정이었습니다 올겨울 더 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내년 1월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